이 사람은 엄청 반대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는 꼭 자주 이렇게 먹으라고 제가 자주 이혼하고 싶다. 이렇게 <웃음> <웃음> 슬라마 레이 안녕하세요 다와두키입니다 여기 지금 할랄 스트리트 명동에 있는데고 이제 인도네시아 분 중에 한국에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한국 분이랑 결혼하셔서 이제 아기 낳고 한국에서 잘 살고 계시는데 또 무슬림으로서 한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뭐 이런 게좀 궁금해가지고 인터뷰를 좀 같이 하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식당을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배조 코리아 어 한번 가볼까요? 음. 안녕하세요. 아늘은바 오늘은 한국에살한국에는 인도네시아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에서 한국라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고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사진 봤는데 네. 너무 이뻐요 애들. 어, 감사합니다. <웃음> 마음에 더 이뻐야죠. 아, <웃음> 애들 잘 적응해요, 교회? 학교는 잘 적응하고, 음... 그다음에는 알함둘리라 이슬람 대해서도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어, 예, 라마단도 알함둘리라 완벽하게 한달 동안 조금씩 할수 있는. 거. 너무. 한국에 어떻게 오셨어요? 아, 처음에는 연, 연수생 마지막 때 남편 만났어요. 음... 어, 그때 남편도 어, 이슬람에 대해서 그때 공부하고 있었어요. 아, 예. 그러면 남편도 결혼하면서 이슬람 개종한 건가요? 여, 결혼하기 전에 이슬람 아, 공부하고 그, 여, 같은 음... 이슬람 기 때문에 서는 가족 생활서는 음, 문제가 없었어요. 아, 결혼을 하고 나서는 이슬람에 대해서 좀잘 유지를 하고 계세요? 아직 애기 없을 때는 문제 안 하는데 임신 때 그때는 시작 고민 많이 했었어요 아. 이 아이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이슬람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쉽지 않잖아요 네, 금지하는거 너무 많고 그래서 엄청 고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행이다 저하고 남편은 이미 약속 이 있기 때문에 같이 교육하고 같이 이슬람에 대해서는 가르치고 있고 왜냐면 아이들은 부모 보면서 배우죠. 이거 매우+ 배우, 매우잖아요 행동이안 보여주면은 애들은 못 따라와요 예예 그거. 네. 그러면은 다른 분들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결혼하면서 좀 힘든 사람이 많아요. 생활하다 기도도 안 하고 아, 기도... 이슬람은 좀나 두고 한국 사회에 대해서 인정 받고 받... 시... 어, 싶어 받고 싶어서니까 아... 걱정하는 거좀 있어서요. 왜냐면 아... 이슬람을 엄청 반대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많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는 저도 처음에 결혼 때는 시장에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막 가라고 해요. 접수고 어. 그다음에는 한국말도 못하니까 그래서는. 그럼 어떤 거를 듣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직장 다니면은 기도하는 공간도 없고 음. 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고 음. <웃음> 이상하고 이런 회식도 있잖아요. 음, 삼겹살. <웃음> 삼겹살하고 <웃음> 그음에 술하고 뭐 이차나 삼차까지 이렇게 하니까 음. 가족에 대해서 뭐 시부모님. 아, 어, 갈등. 어, 쿠브 갈등. 어, 한국은 문화가 시어머니의 그 약간 말을 잘 따라야 누나 어, 와이프가 되는 에이, 그런 맞아요. 문화라. 에이, 맞아요. 아, 충돌이 엄청날 것 같아요. 어, 명절이나 생일 저는 뭐든지 다대지고있잖아요 그다음에 또뭐 만들고서는 그 처음에서 왔을 때는 한국 사람에서 결혼하니까 이제 한국 사람 아 달아오라 이렇게 하는 거꼭 자주 이렇게 먹어라고만 제가 자리를 이혼하고 싶다 이렇게. <웃음> <웃음> <웃음> 제가, 제가 이렇게 얘기까지 했었어요 아,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좀 어, 당황하고 이제 말안 하고요 힘들었지만 잘 참고 다행이다 애들은 지금은 어, 음. 스스로 다 크고 자기는 이슬람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음. 뭐솔라틴나 아랍을 음. 읽거나 코란도 좀 제가 가르주고 있고 음, 아간좀 마음이 아프긴 하네요 왜냐면은 이슬람이라는 게 무슬림들한테는 전부잖아요 하나님이 경배하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고 이유인데 네. 이걸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거를 멀리하고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는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이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음. 꼭잘 보여줘야죠. 음. 물론 한국 생활은 처음에는 힘들지만 음. 공부하면서 익숙하면서는 행복하는 거 사람이다, 저이제 <웃음> 저는 이제 이해,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은 한국의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니까 한국에서는 뭔가 그런 현실에 치다 보면은. 하나님과 멀어진 상황이 분명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좀 가슴이 아파요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숨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나를 사람들이 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걸, 이런 걸 계속 걱정하다 숨기, 숨기면은 결국에 내 삶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이거를 드러내고 어나 무슬림이에요 이슬람이에요 나는 내 하나님을 이렇게 섬깁니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면 분명히 사람들도 이해해주고 도와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에? 처음에는 선입견을 보고 볼수 있지만 분명히 이해하고 존중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맞아요. 듣지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웃음> 물론 힘든 건 알지만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 또한 한국이 좀더 무슬림 프렌들리한 사회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웃음> 에이, 우리 저도 아이, 저 아이는 한국 아이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도 아이들한데도 이슬람은 엉청 좋은 종교이다. 그래서는 음. 사회생활은 우리는 어, 서로 인정하고 우리는 서로 이해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한국의 생활에서 대해서는 우리 뭐든지 같이 손잡고 뭐지는 어, 같이 행복하게 만드는. 좋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좋은, 네, <웃음> 좋은 말씀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들 파이팅입니다. 네, 파이팅. 네, 파이팅. <웃음> 그러면은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Take care and be safe. 알함둘라. 마살라마 감사합니다. 네. 안녕.